가장 강력한 복수가 뭔줄 알아? 그 사람한테서 소중한 걸 뺏는 거야 은태희 꼬시면 돼? 내가 못할 것 같아? 걔한테 몰랐던 세계를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첫사랑이겠네요? 또다는말 원래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가? 얘 너무 믿지 마요 앞으로 어떻게 될줄 알고 번쇼 나 아직 좋아해? 그럼 나랑 키스할 수 있어? 원하는 게 그거잖아 은태이가 상처받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 지금 얘 지옥이잖아 생각 있으면 좀 닥치라고 걱정 마 나는 니편 네